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우리를 곰으로 변하게 해주는 배어비, 곰벌이 나오고요. 로얄젤리를 받기 위해서 검은곰의 미션을 수행하고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장화, 헬멧, 아까방 구입할 거고 그리고 도구도 제가 쓰고 있던 전기자석에서 벌 10지역에서 가장 좋은 꿀뜨기로 바꿀 거예요. 재밌는 영상이 될것 같으니 기대해 주시면서 좋아요 한대팍 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검은곰이 우리한테 할 얘기가 있나봐요. 여기는 늘 멋져요. 항상 봄이거든요.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죠. 언제나 꽃이 활짝 피어있고 벌이 윙윙대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니까요. 봄기운에 취해 뭔가 해야겠어요. 딸기밭과 해바라기 꽃에서 꽃가루 3만 개를 수집하세요. 3만 개? 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딸기밭과 해바라기 꽃에서 딸기가바까자 우리 캐스트를 볼까요 딸기 바까. 오 우리 뭐가 너무 많아요 근데 봄의 기운에 맞춰서 해봐요 딸기밭 딸기밭 저쪽 위쪽에 있죠 해바라기 꽃밭 먼저 갑시다 해바라기 꽃밭 여기 있죠 꽃가루들을 모아줄 거예요 꿀을 만들기 위해서 어 여기 나뭇잎 이걸 먹어야죠 그래야지 쿠키. 그죠 간식들이 나와요 우리 벌들 줄 간식들이 쯔릇 예잉 짜잔 해바라기 씨를 먹었어요 꽃가루 컨테이너 가득 찼어요 어? 무슨 소리지? 사악한 벌이 왔어요? 이게 내건가요 사악한 벌이 나타나서 싸우고 있나봐요 우리 친구들이 저쪽에 있는 것 같죠? 아직 저희는 사악한 벌에 상대가 안돼요 제가 지금 한 번에 5만, 5만 개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니깐 그러니까 열심히 캐 볼게요 자다 됐어요 하나는 다 됐고 내꺼만 이름이 이렇게 위에가 있지? 저 15.. 15 섹터 있죠? 15 스테이지 저기 가면 지금 반딧불이들이 있어요 자 왔어 왔어 왔어 아 늑대 늑대, 나 괴롭히지 마. 우, 맞았어, 맞았어. 아 여기 있으면 되네요. 근데 왜 미스야, 미스는 안돼, 저기 다 가잖아. 여기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아우, 노. 나또 때렸어. 나이러서 죽는 거 아니야? 손 잡아줘, 친구들! 오케이! 아, 아쉽게도 달은 못 먹었네. 일단 처음에 시작한 딸기밭에서 어, 우리 딸기밭에 와있네. 잘 됐다. 자, 굴을 뿌려주는 거예요, 굴을. 빨리 엮기 위해서. 오잉, 오잉. 자, nice job 잘했어요 i bet it smells good in those fields 아주 냄새가 좋구나 캐스를 2개 더 차, 완료하면 로열 젤리를 주죠 이렇게 18개 더 완료하면 다이아몬드 알을 주고요 산에 벌들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꽃들이 끝도 없이 계속 커질까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완전 엉망이 될 거야 어 내가 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너와 너의 벌들이 있구나 최고의 꿀 장인이 되기 위한 다음 수업이 여기있어 4만개 꽃가루를 민들레꽃밭과 대나무꽃밭에서 모아와 이건 수업이라고 내가 나의 수고를 덜려고 이러는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서 해줘 대나무밭에서 민들레꽃밭에서 4만개 4만개를 하래요 자 가봅시다 자구구를 바로 뿌려주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하고 나면 돈이 좀 생기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배낭을 바꿔야 되나, 빨리 거둘 수 있도록 좋은 스틱을 사야 되나? 나처럼 좀, 옷들 좀 샀으면 좋겠는데, 오, 엄청 빨라졌어. 그, 그, 그, 그, 그, 그... 한번 더. 친구들 나좀 도와줘 장수풍뎅이 풍뎅, 장수 장수풍뎅이 공격하고 있어 이야. 자 우린 여기서 4만개를 모여야 해요 Good. 아주 아이템을 잘 쓰고 있죠 제가 지금 신발도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얼굴 보호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항상 이거 할때마다 간식을 다먹었거든요 <웃음> 그랬더니 못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좀 모아놨다가 장비를 좀 사야될 것 같아요 자다 됐니? 얘들아? 이제 곰한테 가보자 곰곰! 나다 했어! 잘했어요 왠지 좀더 똑똑해진 기분이 들지 않나요? 어? 똑똑해? 캐스를 한개 더 완료하면 로얄젤리를 주죠 17개 더 완료하면 다이아몬드 알을 주고요 다이아몬드 알 받기 진짜 힘들겠다 17개를 어떻게 다하지? 다이아몬드 알을 그냥 받긴 받아야 되는데 점점 더 유능한 벌 지킴이 되도록 벌의 유형도 중요해진답니다 최고의 벌 지킴이는 벌의 특수한 조합을 활용해 최대의 효과를 보죠 특정 색상의 벌이나 폭탄을 만드는 벌에 특화하여 엄청난 콤보 점수를 노릴 수 있죠 물 생산량을 대폭 향상할 때벌때 구성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 꽃가루 만개를 모으세요. 꽃가루 만개? 어디서든 상관없나요? 어 다이아몬드 알 받기가 쉽지가 않네요. 다이아몬드 알이 얼마죠 다이아몬드는 400이네요. 전설 100%라진대요. 음, 너도 나처럼 되게 새로운 애구나. 삽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삽질 열심히 하렴. 밤이 되었다. 그거 잡으러 가야 돼. 또 반딧불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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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쁜 애가 들어온 건 아니죠? 여기여기 아이템 살수 있겠다 어 여기 살짝 떴네 어 쟤는 이거 뭐야 스윙도 별로 안하네? 막대기도 얼마 안, 인, 안, 안 힘들어요 저... 오어 저런 건 어디서 사는 거지? 저 막대기 어디서 사는 거죠? 걷고싶다 컨테이너가 득 찼어요 갔다옵시다 자 꿀을 이렇게 팔고 어 얘네들 엄청 바쁘다 얘네 목이 이거봐 양봉할 때 쓰는거 다 오. 나도 저런거 좀 사야되는데 곰별을 아곰별살수 있구나 곧바로 두개가 정해줘 1회 연구구매 이런거 사줘야되는데 다른건 몰라도 곰별을 하나 사자 자, 아이템 제작. 아, 이렇게 제작한다고 이게 여기서 시작하는 거구나.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어떻게 하는지. 꽃사이를 가르면, 이거 봐. 이전 속도도 올라주고, 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제 다 되는데, 잠깐. 내가 지금 저거 없이 너무 레벨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답답했던 거죠. 아이템이 중요해요 항상 자 여기 샵을 한번 가볼까요? 자 정착 못해도 일단은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있죠? 사 어... 너무 먹고 싶다 다 있는데 이거 앞에 아니 아니구나 한참 모아야 되는구나 구두 막 쓰면 안 되겠네 용감함에 보호되네요 어허 가속보호대 라이 g h t s h 아 이거 어깨 붙이는거구나 아왜 이런걸 하나도 몰랐을까 아마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벨트 가방도 있고 아 아이템 많이 모아야 되네 막 쓰면 안되겠네 파인애플하고 등산화도 이렇게 있고. 아, 아직 여기를 못, 못 사겠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저기 다시 가서, 그, 낮은 레벨에서 쓰는 그거를 좀 살게요. 여기 있는 아이템을 좀쓰자 이걸로 좀 버티자. 좀더 먹을 때까지. 자, 장화, 이거 4,400개, 이게 왜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못산 거예요. 이게 되려면 왜냐면 이것 때문에 안보였던거 이게 뭐야 재료가 있대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래서 요거 세개 요거 세개 하고 요게 있어야 꽃 사이를 걸으며 꽃가루를 수집합니다 제작해 주세요 장착했어 아 너무 좋아 이것도 벨트 주머니 꿀 14,000개 있어 만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거 뭐 해바라기씨 10개가 있었어야 되는거야 10배가 뭐야 또 That attaches to your waste Waste to expand the size of your c o n t e n t r 이것만 해도 아...여기다 도씨 치... 뭐야 아 뭐지? 어? 그거...우리 지금 계속 모르는거 폴은 아 한국말 기억이 안나 꽃...꽃 멋있게이 계속했단 말인데 기억이 안나는거야? 꽃가루, 꽃가루. 자 이거는 hard the hard that the grant bonus pollen and help prevent head injury. 헤드 인 r 리도 막아주고 폴린도 더 해준대요. 아 이거를 이제 알았으니 이거 원, 이거 원, 이거 원. 이거는 내가 썼던 거고. 아 됐다. 짜라란 짜라란. 오 예. 빨라졌어. 이거였구나 <웃음> 이거였잖나 이것도 모르고 얼마나 늘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것도 한참 빨라지고 나는 그냥 내가 아이템을 아이템만 안 좋은 거 있는 줄 알았네 아우, 아우 답답하다 답답해 안되겠다 여기다가 성장속도를 부스터시켜줄 수 있게 곰별을 씁시다. 곰별 주세요. 곰별 줬었나? 곰별 왔어? 곰별 더 배어비. 예, 주기적으로 고무로 변신시켜는 다정한 버리에요. 예. 곰별도 생겼어요. 아..쿠키가 많으니까 너 쿠키 먹어 쿠키 다먹어 권별 쿠키 다먹어 레벨 다먹어 딴거는 뭐가 재료에 많이 필요하니까 내비두고 딸기 좀 줄까? 아니야 좀 이따 써보자 어떻게 되는지 하나 줘봐 권별 여기있네 권별 별다 하나 줘봐 그럼 편해보게 아 진다 진다 진다 진다 진다 어? 어서, 고이 됐어요 하하하 <웃음> 너무 귀엽다 아아 아, 너무 귀여워 아 이제야 좀 할맛이 나네 아 이제야 좀 할맛이 나요 걸음도 빨라지고 아 얼마나 답답했나 몰라 아 어, 속이 다 시원하네. <웃음> 아 오케이 와이컴 됐어. 어, 폴라베어 나 엄청 좋다 저거. 어우 너무 좋다 이거. 그리고 더 빨라지고 뭔가 다더 좋아졌어요. 아 역시 비싼 게 좋긴 좋구나. 어쩌오와 훨씬 빨라지죠 먹으면 아우 너무 좋아 다 먹었어 그새 말도 안돼 이렇게 빨라졌어 이렇게 빨라졌어 와 이제 시작이네요 게임이 이제 시작이야 음. 저 잘했어요 꽤 힘든 퀘스트의 연속이었죠 로얄젤리가 도움이 되길 바래요 16개 더, 원, 더 완료하면 다이아몬드 알을 주고요 와 16개를 다 해볼까 행운을 믿나요 난 믿어요 그리고 게임에서 luck state in the game increased the rate at the which you find special token in flower luck이란게 좋은 토큰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대요 특정 질판에서 작업하면 행운이 높아질 수 있어요 과학적 로는 내가 미신을 믿고 있을 뿐 이라고 하지만 한번 시도해본다고 뭐 큰일나겠어요 클로버 들판에 가서 꽃가루 만개를 수집하세요 알겠어요 새로운 행운의 풍경이라는 미션이 나왔어요 오오오오 잠깐만 너 이거 애들 애들 강하게 해주는 거 있는데 티 티티티 티, 티. 우들도 세졌다고 이제 나 혼자 싸울 수 있나 보다. 오, 얘네 다네. 아 금방 나오는 거 봐. 금방 나오는 거 봐. 아 벤다가 됐다. 와 이거 진짜 마에 든다 이거. 곰 변하는 거. 아이 봐. 너좀 달고 있니, 너지 좀만 기다리면 달겠는데, 죽겠는데. 잘하고 있어, 친구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야. 야. 오케이. 잘 싸우고 있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너희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가 아이템을 킵하고 나니까 애들이 레벨업을 못하는 벌들이... 음... 뭔가 좀 수가 필요한데... 자, 배아가 됐습니다 히히히히히히히... <웃음> 우이우이우이! 우이. 자 거진다 잡았어 거진다 잡았어 잘하고 있어 친구들 아주 잘하고 있어 어나 찔렸어 에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저또 밤이 됐죠 잡은 거야 나 사각한 벌을 물리쳤어요 오케이 자 아이템 먹으러 가자 어디로 가니 너네 지용 어디로 갈 거야? 여기로고 있어. 예, 예, 예, 예, 예, 친구들 얘네들 잡아줬어요. 오 뭐야? 뭐 했니? 아 이제 너무 좋다 게임. 오나 어, 죽으면 안돼 그래도. 아돈 올라가는 거 봐. 훨씬 빨라졌어 캐는 것도 그러고 아... 장난 아니야 애들 완전 빨라 여러분 아이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이템을 잘 채우십시다 우리 여기서 클로버 들판에서 또 나와 장수풍뎅이? 어 부닭벌레 검은검 금방이야 금방 진짜 금방이야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아이, 좋아졌어 예이 아이 불꽃검 아이, 나 왔어 잘했어요 오늘 좀 좋아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퀘스트 3개를 더하면 로얄 자리를 주죠 15개 완료하면 다이아몬드 알을 주고요 다이아몬드 알을 받아야 되겠어 파란색 벌은 침착하고 쿨하고 차분하죠. 파란색 벌 4개의 유형을 발견하면 파란색 벌 클럽하우스에 입장할 수 있어요. 오그 안에는 당신을 순간이동시켜주는 포털이 있구요. 이번에는 파란색 벌에 대해서 알려주죠. 파란색 꽃가루는 파란색 꽃가루 15,000개 아니야 15만개를 수집하세요. 어, 15만개... 15만개... 15만개... 오! 장착된다! 아.. 어, 이걸 먼저 할까? 무기를 먼저 할까? 할수 없음 아.. 좀더 필요해 땅 49개 에서안 되겠어 이거 목표야 150만 있어야 돼 150만 150만 금방 될수 있어 좋은 아이템을 사야겠어요 제 이거 들고 있잖아 오야너 장난 아니다 나 따라오래요 어?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음악 이름? 얘는 싸우고 있는 거야 아직 친구? 얘는 안 죽나? 오, 나 있는데 이런데가 있는 줄 몰랐네. 음흠. 호호호호호호. 감금까지 잘했어요. 캐슬 두개더얻려면 로얄젤리를 주죠. 1 4개더얻려면 다이아몬드 알을 주고요. 열네 개. <웃음> 자, 뭐요 흰색 꽃가루를 만든 꿀은 질리지가 않아요 중립적이면서도 다른 음식과 모두 잘 어울리는 뚜렷한 맛이 느껴지죠 다른 색깔과 들판에 꽃가루와 적절히 섞으면 그때 진가를 알수 있어요 지금 한번 시도해 볼까요? 파인애플 밭 꽃가루 8만개 빨간색 꽃가루 8만개 수집하세요 와 어, 파인애플 밭 파인애플 밭 우리 가야죠 그죠? 거기 가서 아이템 사면 돼요 그리고 레드, 적힌 자, 레드는 장미밭 가서 해야죠, 장미밭 삐용 자 왔어요 여기서 우리 이거 할 거예요 오 예스 얼마나 좋아졌나 볼까요? 잠깐만 일단 보자, 뭔지 아직 놓쳤어 자 0.9초에 둘러싼 땅 49개에서 꽃가루 두개를 0.9초 두개 빠른거야? 이거 볼까? 이게 내가 갖고 있던거거든요 0.5초에 둘러싼 9개에서 꽃가루 4개 뭐야 얘는 0.5초에 4개를 수집하는거고 얘는 0.9초에 두개를 수집한다는건데 0.9초에 49개에서 40 곱하기 2겠지요 그죠? 얘는 9개 곱하기 4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겠지. 돈을 더 주고서 왜 바보짓을 해? 그지 않겠어요? 어스프라우시다 예, 나는 블랙베어에요. 이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쩌른쩌른쩌른쩌른저쩌른쩌른 자, 제가 왔으니까 금방 끝날텐데 어! 끝났구나 끝났, 벌써 오자마자 오우. 오우 와서 먹어 와서 먹어 와서 먹어 와서 먹어 오유 오유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예예예예예 어떻게 저거 오자마자 끝내지? 어우 신기하네 오케이 잘했어요. 분홍색 파인애플 꿀을 좀 만들어 줄게요. 캐스트한개 더하면 로얄젤리를 주죠.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더? 캐스트 뭐야? 지금쯤 더 높이 있는 들판에 꽃가루를 훨씬 더 빨리 모은다는 걸 알아챘군요. 그 이유는 큰 꽃이 꽃가루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것만을 파낼 수는 없잖아요. 몇몇 최고의 꿀은 가장 기본적인 들판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을 부탁하려 해요. 파란색 꽃밭과 버섯 들판에서 꽃가루를 만개 10만 개를 수집하세요. 알겠어. 근데 아이템 뭐 어쨌는 저기 파인애플밭에 있다 파인애플밭. 쉬오 쉬오 예. 다 날라갔어? 또 하나? 또 어디 간다 아요어 저기 티켓이 보이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 게임이 재밌어서 금방 다시 하러 올 거예요.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대팍 때려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이렇게 재미난 로블록스 비디오를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착하기였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바이